김나나필 잡았고 대고 어, 잡았고전되아 어, 간다 피야. 스페셜 포인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야 오빠? 온다 온다 온다. 삐 온다, 온다. 나 나이스! <웃음> 나이스 형 한거 없네? 아, <웃음> 자 나는 작 가봅니다. 오 나는 큰봅니다 <웃음> 근데 아까 우리 그래도 어디 뚫고 나면은 그 움직임 좋아졌던데, 바로바로. 맞춰서 계속 했대. 턴대로 개구 하나 있었다. 셔터다. 개구 하나. 내려갔다. 개구 밑에 홈. 산걸 조리고 반샤 발랐다. 일창피 하나, 일창피 하나. 이먹었겠다 얘. 개구하나있었다 잡았지? 잡았 어, 잡았어. 개구 잡았어. 큰통 하나 붙었나 봐. 큰통 나 나온데. 아시아 소리. 아시아 해볼게. 적피 하나래. 개꿀반개꿀반임 통 있을건데 야 이..야 이게 왜 안맞아 와 개구타는 발 개구 개구 개구 개구 마당 마당 안탔다 마당 아직 마당 개구 왔다 개구, 개구 나이스 니야산거리에서반이야 산거리였어 반이야이 사람 지금 몰라 산거 안보인다 돌았을 것 같은데? 딴데큰통 아니면 짝이다 이거 울베 조심해라 조 울베 짝안 보고 있다 짝발짝발짝발짝은발 짝은 발 짝은 발, 발, 발, 발, 발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좀 안전하게 하겠노? 지금 살짝 이 시간이 근데 이런 건 들리거든. 진짜 가까이 있는 건안 들리 한 번씩. 그래 에어컨 소리 때문에. 아하, 잠깐 한, 한 박자 아시는. 분. 럭키 안구사 진짜 세긴 세다 딱 t 한번 나갈래? 아 t I'm going to take i 나 I'm g o i 있었다 챔피언 조심. 나이폭 어, 나 출동 나, 폭언... 어 나, 트래핑. 지명모르 진짜 극. 극 안전주이긴 하다 지금. <웃음> 까비거 뺐었다. 어군이 아, 승리하였습니다. 새벽에는 이상하게 좀 안전하게 하고 싶나 왠지. 새벽 빵빡세요 근데 새벽에 엠포 잘 맞는 거 이제? 그렇지. 어, 엠포, 엠포 진짜, 진짜 잘맞음 내가 그래서 새벽에 빡빡 하면 항상. 새벽에 많이 하잖아. 잘 맞아서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새벽 시간 대 셔터 왠지 삐올 것 같은데 큰 통. 왜 됐노? 옆조심, 옆조심. 카드론 포가나이가나 김나나 필 잡았고 큰썰때 나왔나? 나왔다 빠졌다 하나 빠졌고 5 5 잡았고 통 하나 있을 건데그 대로 스나 작디인가 작디, 작디. 맞지 아직서 뛰고 맞다야 뒤에 보는 거 조심 다야안 빠진다 저분 상남자시네 아, 어제 우리 형님들 가, 가니까 더잘잘 되나 <웃음> 장난이 아 보, 보고 있는가 이제 어허 개구 조심 아어우 스 났다 개불이 아 장난인가 이제 야 개불이형 몰표 무서운데? 아잉 방방 봐 방방 봐 장난이죠 1장 삥하나 근데 살짝 좀잘 풀리긴 한다 지금 뭔가 그렇지. 3차 뒤 까비형 큰통 혼자 계속 고생하시노 샤터핑 살리.. 살릴대 살릴대 아우 편형 아니구나 간다비야 반샤발 이행님 안고산데 뭐야, 개물이 아까 스나 들었나? 나, 나, 나 뭐, 몰랐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위성 때개물이랑 스나였어? 어, 방스나 시이거든아 내꺼 집중하느라... 몰랐음, 서리서리. 그럴 수 있지. 옆조심, 옆조심. 셔터핑 어우, 치얼업으로 어 와이스 오벤 여봤다. 여보, 우리 핑 보셨나? 뭐야? 잠깐, 아, 또 깨변이 낀 보셨나?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이미 와 있네. 아, 뭐 그럴 땐 들어 상관없긴 해. 어, 어차피 이겼으니까 방잘 막지 않았나? 아니, 방 계속 안 왔었나? 이기면 뭐다 장땡이죠 아대형 네. 디즈니 클랜시고 나가 그러면은 기본잘 보장돼있지 와리가리 아, 근데 나 요새 지훈이 형한테 좀 배워야겠다. 요, 요새 위성이 좀 어려워졌어, 뭔가. 너무 막, 가서 달라고 하니까. 가시아나. 옆조심, 옆조심. 차터잡고 이빠이. 차트랑 포가나 삥 하나. 차터삥 어, 왔다. 치즈, 개피. 치즈형 개피라고? 뭔 말이? 아 치야. 어 치야. 잡았다. 딱 들어왔다. 잠깐 잠깐 잠깐. 올레 간다 올레 간다. 오케는짤리야옆이랑 울베 짤리야 옆? 오케이. 하나 아, 또 있나요? 소리 들리던데. 들린다. 이슬 이라가 봐. 하 모른다. 킹아 n g 아 a 딱 하나 둘 하나 둘 있는거 맞나? 하하하아이어 가졌어 감사아대 대.. 아개그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깔짝깔짝 나오시더라 찔끔, 찔끔찔끔 찔끔. 기호신너 7선반 다리반 같은데? 이 예. 네. 네. 아, 상골 차 옆에 폭 맞은 것 같은데. 네. 큰돈 미린데? 크, 그러니까, 거 같은데. 이거 큰돈밀린데 그러니까 큰돈이갔다 이거. 상골 선락까지. 상골 선락까지. 나 올배 간다. 네. 다 오케이. 나 이승 타야지. 네. 대관나 했다. 야, 오... <웃음> 개꿀이 야아 있다. 승아, 셔터둘셔터둘소리 들린다. 분명히 있었는데, 셔터쪽에? 나이스 <웃음> <웃음> 무슨 소리 얄미지 얄미지겠노 저분그또 같는거 같대데 이거? 형? 스나 있었거든 그 한명이랑 아 딴데 갔다 실성형은 다리반일건데 멀리 다리반일건데 박스 컨테이디 컨테이디 컨테이디 아 근데 왜, 왜 이렇게 수비 타이트하노? 그대의... 살짝, 뭐, 그, 뭐지? 고아. 고레이. 아이, 거 다시 하겠다. 무조건 마셔다이 아, 그. 작업은 무조건 마셔다 2층 안보임? 옆전방 하나 셔터 어그로 가는? 방향. 나 개구타기 포포 엘지빙 개게 잠시만 엘빙게지 땡큐 아그로 땡큐 어그로 땡큐 좋았다 아면고 있어 이러면 바로가죠 우리 배직핀 누구야? 아이고 잘깠다 잘깠다 재현이형 내 촉은 옆 아니면 반전데 작은 이래 작은 이래아 접배 오겠다 거. 큰 접배로 미사일로 오겠네 맞지요? 형? 재현이형 죽어주면서가 아니네 아니 왜 이렇게 미사일을 스무스하노 갑자기? 오호오호아 근데 저 형들 좀 빠졌잖아 응아저 음, 봤네 저분들도 좀 빠지긴 근데 원래 최근에 위성공격보다 미사일 더 어려워하는 사람 많더라 대구미 프링 아나핑이 정도면 좀 시원하게 가도 안되겠나? 안 한번 되지 되지 또사고 온다. 셔터 나오겠다 이거. 빠셔빠셔 간다? 갔나? 포가나? 아직 왔어. 래 오케이. 나온다. 최이다 일단. 그 봐. 1창, 1창. 접백 가. 아, 대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야아야대가 대. 잠1빈두 개. 1창 빈두 개. 그냥 바로 가. 네. 터지면 가 그냥 가자 가자 가 보자. 이거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한박 아, 박 형이 잡아고 궁다기 피 아이고. 하나 더뒤피 있었는데. 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샀야뭐형뭐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소이이 알 수다. <웃음> 설치. <웃음> 스나 보자 그러면. 땡겨 땡겨 땡겨. 갈게 진정 진정 진정.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버렸어. 안전하게 었잖아 비판. 아 잘한다. 올라 어, 왔네. 승리하셨습니다. 아, 다킬 장사 안 되네. 개꿀반 기둥. 단층 클라치는다. 뭐 잡았어? 단층 있다. 어 뭐야? 2층2층 이층 하나 있다. 2층 하나 더 있다. 다 잡고 2층2층 하나. 이어내려온 슈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집중중 집중중 어그래 1분으로 내가 승격시켜주겠어 스피 두개 <웃음> 그킬 따라잡는다 아1 4킬이고 벌써 좀 하는데 아, 오늘? 공중 두개 치고 멀티뜨끼나 했지 언더 어, 포가나 기둥박 있네 기둥박 포가나 까놨어 그리. 단층 하나 잡았고 2층 2층 2층 있다 2층 있다 큰난 있어 크난 크난해 크난 크난 김나나 아 단층 이빙 누구야? 단층 2층 아니면 단층이야 이거 단층이 있고, 큰아니 있고, 단층내 큰아. 간다. 큰아 커. 3층이면 <목소리> 나 안되나 3적이적3나이면봐 그냥 야, 삥 하나 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기둥에 그빙 하나. 야 오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삥 온다. 나 빙. 난 맞다. 기둥 기둥. 트럼 불렀다 불렀다 하나 더. 어, 나이스. 승리하였습니다. 타터 뭐야? 나이스 형한거 없네. 아, 아, <웃음> 빙빙 <없잖아.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빙 좋았다 빙 좋았다. 받았죠? 똑구리 돌격 들었다 그렇다. 누구? 똑구리야 그냥 돌격 들었어 아, 그래? 대캐이 그래, 돌격 그래. 해야 돼. 미 이모쳤어. 자, 2층. 준비하시고 와인드업. 슛. 와인드업 슛뭐 야구는 좀 하잖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바로 이만. 아군이 승리했어 와, 나이스. 잘한다. 아, 원래 대마을했는데가스 까마?